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검사도 못 받아요. 그렇죠. 이게 어. 지금... 네. 네. 말씀하시죠. 저희 바쁘세요? 네. 얘기하십시오. 네. 그... 네. 어. 네. 고객님이 고객님이 오셨는데 예약 안 하시고 오신 분인데 네. 네이버 보시고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고객이 갑자기 예약 없이 우리는 100% 예약제인데. 100% 예약으 해야 되는데. 예약 없이 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연변에서 오셔가지고 <웃음> 어, 연변에서 보고 또한 아, 자기의 수면부. 뭐, 어, 저분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음, 아직 40이 안된 음. 젊은 분인데 자기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죠. 음. 그런데. 아, 이게 유튜브하고 네이버에서 봤대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어, 그래, 녹음을 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해서 녹음을 해봤다는 거죠. 아. 어, 그래서 녹음을 해보니까 이게 숨을 안 쉬는 시간이 막, 뭐, 음. 본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약도 안 하고 부리부리하게 온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줬더니, 음. 역시 마찬가지 이 친구도 보면 음. 혀예요. 음. 혀가 두껍고 음. 커요. 그래서 음. 이빨 자국이 툭툭. 찍혀 있어요. 음, 음. 다른 데는뭐 비만도 아니고 구강이 되게 작은 것도 아니고 음. 뭐 뚱뚱하지도. 이렇게 뭐 코가 막힌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혼이 딱 혀더라고요. 그런데 음. 소리가 <웃음> <웃음> 저는 이제 그런 소리만 들으면 막다숨이 답답하다가 <웃음> 소리가 나는 부터 음. 나는 이게 누구면 안 됐나 할 정도로 한1분 <웃음> 가까이. 무음이 그렇게 깊은 어, 거예요. 그러더니 톡톡 하고 또안 쉬어. 아주 어. 이거는 정말. 목을 진짜 심각하시네. 두, 누가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있다가 잠깐 뛰어주고 응. 누르고 있다 잠깐 뛰어주 고 이거네요. 그러다가 <웃음> <웃음> 이 소리가 계속 있다가 또 다시 숨을 안 쉬어. 이렇게 그몇년 동안은 계속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얼마나 특징적으로 음. 뭐냐면 목젖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빨려 있어요. 거. 이렇게 그거를 계속 몇년 동안은 밤마다 목젖을 누가 빨아먹은 거야 나. <웃음> <웃음> 먹은 건나니지 빨기만 한 거지. 아니 빨려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목젖은 목젓...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이게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목구멍으로 이렇게 쭉 들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웃음> 숨쉴 때 이렇게. 이 소리가 음,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게 목젖만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목젖이 달려는 연구계까지 같이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골 소리가 아주 독특하게 나는 거예요 펄럭펄럭 톡톡톡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쨌건 네! 지금까지 청풍소장이었습니다 <웃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